A, X로 그 e? 생기는게 지성인데 아... 어, 그렇게되는요 네. E? 근데 그 A는 그 1이 1이면 안돼요. 왜냐면 e. A가 1이면 X에 무슨 숫자를 넣든 그값이 일정, 1로 1정해서 상상수가 되기 때문에 아...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A는 1이 되면 안돼요. 이년 성질도 있고요. 어 그다음에 23세 그래프는 그 a가 0보다 큰 아니 a가 1보다 클 때는 음.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음. 그 뭐지? 그그애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이 증가하고 이 함수는 음. 그리고 또거 1, 0을 지나는 아무거나 1, 0이네요. 이제 정의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음. 그, 양의 수밖에 안 돼요. 네.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네.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, 네. 이건 또한 점 1,0을 무조건 지나고 그리고 네, 이렇게 다고요 네.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에 그게 똑같아요. 앞에, 앞에 그래프랑. 아, 여기 이게 A는 1보다 클 때에 뭐랑 정의역, 치역이 거의가 똑같다는 소요 네. 어, A가 0보다 작으면, 말이 안 돼요. 말이 안 돼요? 네. 그니까, <웃음> 아, A가 예를 들어, 마, 마이너스 2면, 그, 마이너스 1수는 마이너스 2고, 그니까, A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에 2수는 4고, 그러니까 그래프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. 아, 그렇군요.